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롤렉스 스카이 투 웰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42mm이고요.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8K 로즈골드입니다. 에버그린 로즈골드.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 롤렉스의 특징이 플루티드 베젤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 안쪽을 보시면 스카이 트벨러가 정확하게 써 있는데요 이 시계는 듀얼 타이머와 날짜 그리고 월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안쪽에 하얀색이 듀얼 타이머를 맞출 때 쓰는 거고요 날짜는 3시에 사이클롭스가 있고요 월은 이렇게 2시에 보면 이렇게 구멍난 부분이 보이죠 이 창에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이게 2월을 나타냅니다 인덱스와 똑같이 12시가 1 2월이고요 1시가 1월 2시가 2월 3월 4월 가는데요 현재 맞춰 놓은 거는 이렇게 2월 11일 듀얼 타임 시간은 12시를 보시면 롤렉스가 써있고요 역삼각형이 보입니다 이걸로 듀얼 타이머를 읽는 건데요 안에 섭서클이 있는데 24시간제로 되어 있고요 읽어보면 24.2이니까 새벽 1시 11분 12분 정도 되겠습니다 클래스4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열면 이렇게 롤렉스의 각양각색의 각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롤렉스의 특징이죠. 스크류 다운 케이스백 캘리버는 91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수는 100m고요.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무려 72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스카이 트웰러 레퍼런스 넘버 3 1 6 9 3 5 제품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짠